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터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대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툼을 넘어 하나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가지고 사장을 좀 함께. 예,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야고보소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제목을 스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지었어요. 그 제목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소를 묵상하면 어, 귀여움과 아기자기함은 없죠. 열심히 찌르시고 <웃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트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툼.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투고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또 사람 간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영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이 올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나아가는 순간 이것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부딪힘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내함으로 통해 얻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분명하게 증거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웃음>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소 말씀을 다루면서 야고보소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차별할 수 있느냐 이미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핍박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또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몇주 전이죠 12월 달이니까 이제 말에 대한 거말 우리의 혀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 또한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독을 토해냈고 어, W 블욕 싸우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에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혀가 다스러지고 언어생활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면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장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 결단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방식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왕의 심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삶, 그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데 그런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행동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내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채워집니다 바람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가 닮아가는 삶,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시작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1절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라고 해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다툼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라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3장 후반전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3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의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게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혼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게 적용이 안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언제 어떻게 삐딱해질지 몰라요 물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여름의 삶터에 일터에 삶의 영역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 방식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본문에서 이 싸움이 라는이1절의 싸움이 라는이 단어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체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 몸된 지체들 각 분야 각각 파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들 서로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태 즉 하나 되지 못한 상태고 그 이유가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욕이란이 이 단어는요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단순하게 육체 내에 일어나는 욕망뿐만이 아니라 쾌락과 욕심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때로는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누려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쾌락이 목적이요, 정력이 목적이요, 욕심이 목적이요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되는 순간 늘 우리는 땅의 것, 정력의 것, 귀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또한 우리 안에 그런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야고보가요. 모든 싸움의 근원이 정력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싸움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산 가운데 막 기쁨과 간벽이 막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와. 아까 우리 집사님들 말씀 나누는데 뭐 미니팩에 살았는데 하늘만 봐도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 뭐이런 거. 어떻게 하늘만 봐도 먹지 않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엄청난 자연광경을 보면 정말 그거에 압도되어서 막 기쁨에 벅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막 자녀가 막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야,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 뭐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빡 충만하면요. 누가 욕해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왜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충만하니까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죠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면 요 우리 안에 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라 본질적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력이라는 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하, 이유는 알게, 알지 못하는데 자꾸 왜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지? 작은 마찰이든 큰 마찰이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사이가 틀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교회 공동체든 가정 안에서든 부부사이여든 어떤 곳에든 계속 이런 일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남탓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가 무엇인가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고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 원함이 방해를 받거나 깨어짐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은요. 내가 원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요 투쟁하는 이유, 싸워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워요 이것을 쟁취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이것을 쟁취해야지 내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싸우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에 목숨 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요 이런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죄송하지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권력,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내가 사람을 부리겠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판이겠죠 교회는요. 교회에서 정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과 이런 것을 높낮이로 생각하고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면요 입고 금이 기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얼마 보는데? 네가 얼마 보니? 내가 얼만큼 일하는데? 모든 것이 돈의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인기와 명예는요. 동일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기 시작하니까 성도의 수에 왔다 갔다 거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과 새 시스템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시키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걸다 치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너만 괜찮으면 돼네 감정만 상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네가 뭐가 되도 상관이 없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중성이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다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스스로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은 인간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할 만 쉽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살인할 만 치기 하며 서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싸운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의 종력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생명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방향성이 보여요.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경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 경쟁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곳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건 실리콘밸리. 좋은 기업,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거기 가면 야, 자유롭게 출퇴근한데 너무 좋대, 시스템 좋대. 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마존에서 일했던 어, 친구가 있어요. 거기는 다 풀어지고 다 좋은데 결과로 모든 걸얘기한대 결과로. 여러분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화이트 칼라들 다 해고되고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도.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시대에는요 수많은 경쟁과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나를 사는 시스템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대입해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 네, 저는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잘 돼야 합니다 아멘을 안해늘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간절하잖아요 부모들은 늘 간절해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어,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청년 사역 안 된다 힘들다 뭐 예수 안 믿는다 난리 불는데요 걱정하세요 깨어있는 청년은 다 깨어있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부터 소망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핸드폰 접고 그렇지 내가 저번 주부터 달라지기로 마음 먹었어. 깰지어다깰다깰다 자, 이절삼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희는 욕심을 여도 얻지 못하고 사례나만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뭔 소리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대체 구하라는 말일까요? 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참 헷갈린 말인데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화해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근데 하나 하야, 되고 하야되는 방법으로 뭘구하야냐면 하나님 돈좀 주세요 돈이 있어야 이 문제 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 빨리 교회 밖에서 내쫓해 주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의 성품을 바꿔주셔야 우리 가정에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하지 말아야 될걸 구하니까 얻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모르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될걸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구하면서 왜 하나님 뒤로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들을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3절에 잘못 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잘못 구했다는 건 악하게 구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어린아이 같기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마치 이건 하나님의 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여전히 자기 의의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짓된 포장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인처럼 자기의 욕망을 향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10편 6 6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아무리 떠들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가 사람에게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거룩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기도를 은근슬쩍 들어서 국률이 여겨서 남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불쌍하게 보이고 국률이 여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척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얼마나 악한 동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그다보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더 강도가 높아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얘기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즉 세상적인 방식과 자기 욕망과 욕정으로 그리고 내 의의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도 포함돼요 네, 나는 남자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을 때 가늠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영적 간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된다, 하나님, 세상과 짝을 이룬다 세상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위치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해. 그가 나의 왕이신 것을 영접하고 믿기해. 내가 살아갔던 세상의 방식을 멈춰버리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이 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위치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욕정과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뭐예요? 기억하세요. 귀신도 여러분의 응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두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홍과 영과 육은 한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한 쪽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존재예요. 멀티태스이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다고요? 아니요. 더 세밀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단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샀는데,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값 없이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불렀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그 값어치를 주고 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값어치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다른 단자에게 땅놈 팔고 어머 저 오빠 달려가야 하는 이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세상과 버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이성이, 여러분의 부인이,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나한테 전화 오더니, 여보, 이 여자랑 살아야 되니까, 아, 이 남자랑 살아야 되니까 집한채좀 해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 전화기부터 부실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네. 딱 지금 그와 같다는 거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을 구하면 한쪽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뭐라고? 여러분 이제 동성애를 넘어서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하게 다양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대요 <웃음> 여러분 이제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대사 그렇죠 난저 여자도 사랑하는데 이 여자도 사랑해 근데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죠 그 드라마 제목도 생각도 안 나네 네. 근데 이게 은연 중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인간은 모든 걸할수 있어라고, 어, 여, 여러분.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 믿는 건 맹신입니다. 우린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린 단한것 하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깊어지고 그 목마름으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드라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빠지죠 우리 그게 문제예요 자꾸 겸하여 섬기는 것에 익숙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활애하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식과 뜻으로 사는 것,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일치시키는 것은 나야만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충만을 어떤 뜻으로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식탐이 많고, 막,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충만이라고요. 그래도 원하시면 구하세요. 그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도 축복합니다. 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6절을 주목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자를 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제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 겸손이고요. 눈치 안 보면 교만이에요. 심플하죠? 아주 간단한 거야. 자, 어렵지 않게 가리켜요. 깨어라 핸드폰. 자, 하나님 눈치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치 안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문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호람대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세요 그걸 아, 하나님 너무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는 방법 7절과 8절이에요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 막이 없으면 우리 싸울 이유 없어요. 얘들이 계속 찌르는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을 계속 찌러대니까 이게 표출돼서 젠틀하게 얘기할 것도 아무리 젠틀하게 얘기해도 상처가 있으면 왜왜 왜 웃으면서 얘기하고 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전신갓추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때 빛에 가까이 갈 때만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였고그 빛을 드러낼 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 말해요. 복종이에요. 복종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입니다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걸 거꾸로 하시면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맞는 게 맞아요. 세상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게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아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론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단마귀 건세 물리치는 거뭐 선포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만 하나님 가까이 갈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발달돼야 돼요. 이 감각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처럼 들을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들을 감각은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우린 맨날 두마음 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 나갈까? 말까라고 하는 이두 마음이 여러분 삶과도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는 그 음성을 따라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슬퍼하며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지 세상의 방식으로 웃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애통해라 주 안에서 근심하라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걸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중보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학교 시스템들을 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걸로 다 세뇌당하고 그걸로 다 지금 물들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하셔야 돼요 너뭐 때문에 행복하니? 너뭐 때문에 즐거워하니? 지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너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주님 국리를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한우의 법도와 공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주 앞에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죽여서 무찔려서 경쟁에서 이겨서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벌과 차이 없어요. 능력과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삶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발 눈치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하시는지 기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힘주시며 또한 여러분의 가장이 하나 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